얘는 토니가 있네 근데 카드가 없네 이것이 카드가 통제 여기서 그냥 묶어두고 패고 끝날것 같은데? 가라 황금 한 번에 되나보네 이게 다 끝나고 한 번에 되나보다 아닌가? 아 지금이 지금이 다섯개째구나 야 죽지 마. 죽으면 안 돼. 죽으면 안 돼. 아, 아, 아, 뭐야? 진짜네. 진짜 이렇게 되네. <웃음>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. 뭐지? 야, 이거는 이렇게 되네. 야, 원래 아, 카드가라 그런가 보네. 그것도 그 세라가 죽어거같은 대박이야 테스 어떡하냐 테스가 탈레코스도 하나 더 가져갔거든요 근데 공격력 솔직히 너무 낮은데? 아로스 아로스찾아야돼요 아 이거는 좀더 보고싶은데 경국에 아르바이스가 없으니까 이상이라. 뭐야 얘왜 공격력 가냐? 아, 이거는 솔직히 포자에 들어가는 게 좋았는데, 일단 괜찮아. 오, 파이리한테 일단 포자 안 잡히고 있어. 좋아. 예쁘지 않은데? 살려드습니다 아, 살래 살려 줘야 돼 줘야 돼이거는 뭐야? 자용용용왜 용. 용. 용, 이렇게 잘 먹어? 근데 와 리본네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. 설마? 마사카? 이거 얘가 이거 카운터 펀치 쳐버리면은 이거 여기다가 어어? 마사카 원두쓰리 카운터 펀치 야 이거 뭐야 야나 이거 우승한다고? 짜이크 됐다. 아, 나와 봐. <웃음> <웃음> 시원착하게 아, 아직 못찾아 아, 그걸 왜안 빼... 도대체... 아, 톤이 들어갔어. 잠깐만... 선타치면 일단 안 좋은 건데... 어, 톤이 죽였다. 오메가나 나오긴 하는데. 오메가 터지고. 와, 이거 지리, 지리겠다. 잠깐만. 얼마야? <웃음> 잠깐만, 죽어? 안 돼, 안 돼! 아, 뭐야 아, 이걸 죽어버리네. 다음 또 누구? 다음 나와 14형으로 가 14형으로 가아 11형이구나 아 까비 아 나만 눈 없네 아 11형이에요 아 뭐야 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더 놀아줘 나랑 더 놀아줘 자형